시청자로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희생을 명예롭게 여기고 정해진 목표 또는 동료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배우고 학습하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의 경우 이런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 헤일로 리치 노블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미지의 외계세력 코보넌트가 리치 행성을 침공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UNSC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스파르탄 중대의 부대원들 중 뛰어난 인재들만 모아서 만든 특수부대, 노블팀이 작전에 투입됩니다. 총 6명으로 이루어진 노블팀은 각 분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다층 학금과 반사 티타늄 A 학금으로 만들어진 룰니르 전투복을 입고 일반적인 부대로는 시도조차 할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최전선에 뛰어들어 미지의 외계 세력을 상대로 위험한 작전들을 성공시키며 침공을 저지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투에서 끈질기게 버티며 살아남은 그들이었지만 코버넌트의 엄청난 공세로 인해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위험에 노출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노블5 조지는 주인공 노블6와 함께 리치 행성 궤도상의정지에 있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적 초계함을 이용해 파괴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 누군가가 초계함에 남아 수동으로 드라이브를 작동시켜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계함과 함께 자폭해야 된다는 말과 같았는데요. 조지는 침착하게 노블식스를 바라보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현재 상황과 작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펠리칸의 추진장치가 망가졌어. 이제 이 고철덩을 에서 탈출하려면 뛰어내리는 방법뿐이야. 좋은 소식은 뭡니까? 안금 그게 좋은 소식이야. 현재 속도라면 53초 후에 연결됩니다 그래 그래 그래 나쁜 소식은 타이머가 고장났다는 거다 수동으로 조작해야 돼 그럼 죽으라는 겁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 어서 가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난 리치 행성에서 많은 걸 얻었다 이제 보답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리지 마 뒤를 부탁한다고 전해줘.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드 기지를 모두 파괴하고 헬시 박사의 연구 자료를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데 도청으로 인해 노블 팀의 위치가 발각됩니다. 적의 포격을 피하면서 대피를 시작하는 노블 팀. 언제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대령님은 놈들이 아직 뭔가를 찾고 있다고 했어 대체 대령님이 뭐라고 폭파이므로 우리한테... 어? 코버넌트 엘리트 지휘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니들 라이프를 이용해 노블2를 저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노블2 또한 명의 동료를 잃은 노블팀은 축 처진 노블2의 시체를 짊어든 채 불타는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아소드 폐기장으로 향하던 도중 호버넌트의 정찰함대에 공격을 받게 된 노블팀. 노블팀의 주의관인 카터는 펠리컨을 타고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과 에밀의 도주경로에스케럽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은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네, 우리끼리 갈수 있습니다. 안 돼. 지원하겠다. 대장! 그쪽도 활력이 부족하잖습니까? 방법이 있어. 알겠습니다. 세게 박으십시오. 잘 부탁한다 노블팀. 보상. 카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펠리컨의 방향을 돌리고 스캐럽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수많은 코보넌트의 병력을 뚫고 마침내 아소드 폐기장에 도착한 노블팀. 에밀은 필라브 오톰을 탈출시키기 위해 매스 드라이브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가 엘리트 질럿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접전투 전문가답게 공격을 피하고 샷건으로 제압하지만 곧바로 뒤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몸을 관통하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을 찌른 엘리트의 목을 쿠크리 나이프로 찍으며 동기여진 아리라. 이렇게 4명의 동료를 잃고 쓸쓸히 마지막 임무를 준비하는 노브식스. 코버넌트의 함선이 필러브 오토맥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며 시선을 빼앗았고 마침내 필라 오브 오텀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리치 행성에 남아 최후의 저항을 시작하는데요. 이 장면이 더욱 슬펐던 이유는 마지막 미션 타이틀이 플레이했던 유저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살아남으라는 타이틀의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쓸쓸하게 리치 행성에 남아있는 노블식스에게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심지어 엄폐할 곳도 마땅치 않은 황무지에서 공중폭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브식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노브식스는 모두가 떠난 외딴 행성에서 몰려오는 코보넌트를 상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적은 무자비했고 리치는 얼마가지 않아 함락되었다. 하지만 그들도 놓친 것이 있었다. 바로 당신이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헤일러와 헤일러의 비밀을 알아냈고 적의 야망을 부술수 있었다. 우리의 승리가, 그대의 승리가 바로 목전이었다. 당신도 살아서 그 광경을 볼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당신은 이제 리치와 하나가 되었다. 당신의 육체와 전투복, 모든 것이 불타거나 유리로 변했지만 당신의 용기만은 살아남았다. 당신의 유산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